아유야. 아유리가 어젯 밤에 열이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 들렸다가 어린이집에 가려고요. 아유라, 우리 어린이집 가기 전에 병원 갔다가 가자. 네. <웃음> 오늘 소아과가 눈다 어, 닫았네 어 놀랬어? 아프아 아프갔어 아 열렸다 아, 아, 들어가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이친구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닦아줘야겠다. 오렌지! 오렌지가 있어 거기에 아, 오렌지 색깔이야? 오렌지! 아, 오, 그것도 오렌지야? 오렌지! 오렌지! 그거 뭐야? 레드! 뭐야? 그린! 안 돼. 뭐가 안 돼? 안 돼. 뭐가 안 돼요? 맞아. 아유라,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예쁘게 다시. 사랑해. 다시 해주세요. 사랑해. 아유. 상어? 아빠. 아빠 상어. 상어. 상어는 뭐야? 샤크. 베이비 샤크 뜨리 뜨리 기악은 뜨리 뜨리 독수리 독수리도 있다 와 아직 뭘 찾았어 고래 문어 먹어봤잖아 그치 어떤 맛이야 냠냠냠냠 냠냠냠냠. 무슨 말 하는 거야? 뭐라고? 뭐라고요? 아, 그게 무슨 말이지? 아우, 아우, 아우, 아우.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무슨 소리가 나? 응. 어. 이제 주세요 할 거야, 비타민. 주세요. 두 손으로. 주세요. 아. 선생님. 여기요. 감사합니다. 두 손으로. 아유라, 그 비타민 먹을 거야? 이 처방전은 뭐야? 이 종이는 뭐야? 아유리 약 타는 거야? 어? 여기 천천히 가야죠? 앞에 보고 오,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요? 무슨 소리야? 노래소리 비타민 받아서 좋아요? 주머니에 넣을까요? 주머니에 넣어줄까요? 네. 응. 알았어요. 줘 보세요. 우유도 먹고 싶고, 아유라 이제 새벽에는 먹으면 안 된대. 새벽에 아유리가 막 울어도 우유를 먹으면 안 된대. 알았죠? 그건 아기들이 먹는 거죠. 아유리는 이제 많이 컸으니까. 우리 집이 만장판이에요. 책도 다 이렇게 꺼내놓고. 그래도 엄마가 밤새 간호하고 엄마가 아침에 너무 졸려서 자니까 아유리가 혼자 놀더라고요. 엄마한테 계속 일어나라고 안 하고 혼자 뭐 조곤조곤 하면서 놀더라고요. 이렇게, 이런 거 하면서 놀았나봐요. 아유리가 고집은 센데, 그래도 착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. <웃음>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. 엄청 시커맸는데, 이 정도 됐어요. 산 위에 지은 아파트라서, 언덕이 심해서, 좀, 걸어다니긴 힘들어요. 차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도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다 걸어서 다니시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음악 안 틀고 그냥 창문 이렇게 열어놓으면 산에 그 소리하고 산의 산새 소리가 이렇게 여러 소리가 들려요. 산의 바람도 불어오고 조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. 오늘은 조금 날씨가 흐려요. 이거는 저희 시어머니가 해주신 오이소박 인데요. 엄청 맛있어요 좀 담고